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식을 먹으러 왔어요. 왜냐면요 제가 다음 주에 중국 축제를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습겸 중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요 역삼역 7번 출구에 있는. 롱유 라는 중식집이고요아 여기 왔는데 오자마자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야 왜냐면 입구서부터 복고풍의 분위기가 와 여기 제대로 된 중식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메뉴팔 보니까 메뉴도 정말 다양해요 아, 무려 100여가지가 넘는 메뉴가 준비되어있다고 합니다 뭐면 식사 밥다 있는거지 요리까지 근데 저는 오늘 부모님께 함 먹으려고 간짜장 삼성간짜장 그 다음에 삼성고추짬뽕 아주 맵게 달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한 번도 얼리지 않는 돼지고기 탕수육을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성악를류 특성 코스요리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리류에는 냉채류 해삼관자 전복류 닭도기류 돼지고기류 그 다음에 탕류 와, 잡품류 새우류 면류 밥류 메뉴판 보셨나요? 와, 제가 알지, 처음 들어본 메뉴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일 점심에는요, 런치 세트를 판매하시는데, 요리와 함께하는 런치 세트예요.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요리 메뉴 다양하고, 어. 구성이 너무너무 알차고 저렴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술도 판매를 하시는데 와인, 위스키, 중국 술까지 아 근데 모르는 중국술도 되게 많아 우리가 알고 있던 뭐고무가주 연태고량 주만 아니라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리랑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찰떡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선 고추짬뽕이에요 음. 제가 맵게 달라고 해서 위에 고추도 많이 올라가 있고 어 너무 먼지가 어떡해 그냥 일반 간짜장 간짜장 위에 계란프라이가 이렇게 반으로 올라가 있어요 해물에 듬뿍 들어간 삼선 간짜장 우선 어얘 진짜 오웃죽 솥죠. 새 궁곡이 입지 탕수육냠 아니 오늘 비와서 짬뽕이 땡기더라고와 근데 짬뽕 엄청 부지해요 위에 진짜 새우면 오징어면 와 엄청 푸짐해 아, 그럼 우선 국물부터 맛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맵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와 국물이 되게 깔끔해요 오 엄청 깔끔하네 너무 맛있다 음 이거는 엄마 좀 드릴게요 엄마 짬뽕 한 그릇 드리고 저는 이렇게 간짜장만 받아왔습니다. 간짜장에 양파가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을 것같아 짜장면. 와. 음. 음. 짜장면이 불향이 펴져 있는데 그치? 어. 양파가 아삭아삭 씹고 짜장면의 불맛이 너무 좋아. 그리고 춘장도 되게 진해요. 전 여기다가 고춧가루 좀더 뿌려서 이렇게. 음. 음. 양파 음와 고춧가루 팍팍 뿌린 간짜장 음 역시 짜장면은 찻잎이 제일 맛있어 응. 이 삼성 가, 그 짬뽕에 해물이 엄청 많아요 새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새우 버섯 귀여운 쭈꾸미 죽순, 응? 미한번 아. 역시 중식은 와서 먹어야 돼. 오 너무 맛있어. 이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요. 엄청 깔끔해요. 국물이 진짜 깔끔해. 음. 얘는 돼지고기를 고기를 한번 널리지 않아요.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음. 고기 엄청 튼실래죠 음. 아니. 이렇게 기름 깨끗한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육즙이 엄청 팡팡팡 나와요 한 번도 얼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오~~ 음. 맛있다 탕수 진짜 찐이다 와~~ 와~~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안에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씹히는 식감 너무 좋네. 음. 음. 여러분, 이 진짜 중식은 집에서 시켜서 드시는 것도 물론 맛있지만 나와서 드세요. 음. 음. 맛있다. 이렇게 춤장 찍어서. 아 음. 오늘도 비, 오늘 비와서 땅이야 음. 뭐. 음. 음. 여기가 면도 먹고 싶고 다 맛있는데 저 탕수육 요리가 진짜 맛있네요 음! 저는 여태까지 먹어본 탕수육 중에 얘가 고기가 제일 알차 음. 꽉차 있어. 음. 음! 진짜 깔끔하다. 아니, 그 간짜장에 양파가 되게 많이 들어서 약간 다, 그 야채에서 나온 단맛이 되게 풍부하게 느껴져요. 흐물흐물 양파 양파 아빠가 말씀하시길 이게 오래된 양파를 쓰거나 그러면 은 간짜장에 들어간 양파가 되게 흐물흐물한 텐데 그런 맛이 전혀 아니라 양파가 살아있어 아삭아삭한 게 양파 씹는 소리 살아있어 살아있어 <웃음> 어? 나 어제 술안 마셨는데 왜 해장하는 느낌 들지? 응? 음. 아, 탕수육 봐요, 여러분. 진짜 딱 우리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시켜먹는 탕수육이랑 차마 다르죠? 크기에서부터. 이게 진짜 커. 음. 튀김옷도 되게 쫀득쫀득해요 어, 그냥 일반 그 튀김옷이 아니라 찹쌀탕 튀김옷, 그렇지? 음. 마무리는 짬뽕 국물. 아, 아 진짜 맛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강남역삼역 7번 출구에 있는 중식 이름이죠, 청황로유, 청황로유. 중식점에 와서 제가 중식을 한번 즐겨봤는데요. 우선 맛에 대해 평가하기 전에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80년대, 90년대 중국 영화 보면 꼭 이런 분위기 같다니까? 요즘에 산찐거 되게 유행이고 리스 찐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찍으시면은 중국 여행을 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 바로 중국 그 자체야. 어.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장도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각 룸도 되게 많아가지고 단체 모임하기도 되게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먹어본 음식은 간짜장, 삼성 간짜장, 삼성 고추장, 그 다음에 생고기, 육즙, 탕수육을 먹었는데요. 우선 간짜장과 생고 삼성 간짜장면은요 이런 단숙 달걀이 올라갑니다. 와 이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간짜장의 생명은 뭐예요? 양파잖아요. 양파가 무르지 않고 먹을 때마다 아삭아삭아삭 해가지고 짜장면이 달콤하면서도 와그 맛이 풍미가 엄청 나더라고요. 어, 그리고 신선한 재료를 쓰는 게 분명해요. 왜냐면 짬뽕에도 야채가 너무너무 부하고 신선하더라고. 거기다가 짬뽕에도 삼선이잖아요. 와 각종 해산물, 오징어, 새우 거기다가 이제 막 쭈꾸미, 막 죽순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와 너무 푸짐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더라고 근데 여기가 대박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오늘 먹었던 탕수육입니다 생복의 육즙탕수육 한번도 고기를 얼리지 않은거지 그래서 그런지 먹을 때마다 육즙이 팡팡팡팡 터지는데 와그 식감이 대단하더라고요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탕수육 피도 그 튀김옷도 찹쌀이 라서 쫀득쫀득하면서 식감 고기의 식감이 다 살아있는거야 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탕수육 색깔만 봐도 알잖아 얼마나 깨끗한 기름 쓰는 건지 오, 아 진짜 오늘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강남에 오실 일 있으면 한번 와서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같고요 거기다 강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런치타임에는 요리 함께하는 런치 세트가 있잖아요 요거 드시면 은 가성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